4년여 만에 돌아온 2022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콘서트가 가왕 조용필의 귀환을 알리며 성황리의 첫 공연을 마쳤다. 조용필은 지난 18일 9년 만에 새 싱글 로드220 프렐류드원을 발표했다. 이번 신보는 2013년 크게 히트한 정규 19집 헬로 이후 9년 만이다. 1968년 데뷔 이후 19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한 조용필이 싱글 형태로 신곡을 내는 것은 5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싱글에는 신곡, 찰나와 세렝게티처럼 두 곡이 담겼다. 찰나는 모든 것이 바뀌는 운명적인 순간인 그 찰나를 포착한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다. 너로 인해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유쾌하면서도 세련되게 표현해냈다. 세렝게티처럼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좁아진 시야를 드넓은 평원처럼 다시 넓혀 무한의 기회가 펼쳐진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자는 모두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조용필은 이 곡의 데모를 처음 듣고 약 20년 전 방문한 세렝게티의 광활한 대지와 하늘이 연상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조용필은 1999년 탄자니아 정부 초청으로 세렝게티를 찾은 경험이 있다. 이후 탄자니아 여행에서 감동한 세렝게티 평원을 소재로 한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싶다는 바람을 밝히 기도 했다. 조용필은 악보를 손수 그리고 끊지 않고 녹음하는 원테이크 기법으로 수십 번을 불러 레코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용필은 이번 신보에서는 뮤직비디오를 따로 촬영하지 않았다. 노래 그 자체에만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노래가 공개되자 음악 팬들은 잇따라 호평을 내놓고 가왕의 귀환을 반겼다. 한 팬은 조용필의 음악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라고 댓글을 남겼고 다른 팬은 목소리가 더 젊어진 것 같다 라고 적었다. 2022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콘서트는 오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공연은 예매 시작 30분 만에 사만석 전석이 팔려나간 바 있다. 한편 가수 아이유가 조용필의 콘서트를 관람한 인증사진을 올렸다. 아이유는 나의 어제 라며 좋은 공연을 보며 행복해하는 관객들의 마음을 풀파워로 느끼고 옴 이라고 관람 후기를 전했다. 이어 나도 올해 무대에 서고 싶다 라고 덧붙이며 오랜 기간 변함없이 무대에서는 조용필에 대한 존경을 내비쳤다